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 d 수셉입니다 축제가 끝났습니다. 대단한 감동과 열광의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열광 속에서 살피지 못했던 우리 주변을 차분히 짚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월드컵 열기가 한창일 때 치러진 6.13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8.1%의 지지표를 얻으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이어 제3당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진보정당의 불모지더라 할 만큼 보수정당이 지배적인 우리 정치풍토에서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약진에 얽힌 배경과 그 의미를 이근행 이완 비리가 취재했습니다. 2002 월드컵이 열렸던 지난 6월, 대한민국을 외치는 붉은 응원의 열기는 울산에서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와중에 일부러 월차 휴가를 내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상가와 사업장을 돌면서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알리는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들에게 월드컵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진보정당 역사상 최초의 광역자치단체장 배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자진해서 선거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회학 뱉어 시달린 월차 휴가였지만 자신의 후보를 시장에 당선시킬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서민으로 살고 있고 노동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송철호 후보가 지금 저희들한테 해왔던 거 해줬던 거 지금 그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순수한 열정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듣지만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하고 함으로써 이 새로운 정치를 좀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월차를 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또다시 정기예고의 탈바람 앞에 맞을 때 저도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들 노동자들이 미는 시장 후보는 울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민주노동당 송철호 후보입니다. 노동자 가족들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에서는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반응이 무척 호의적입니다. 기존 정치인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은다 마음에 안 들고 새로운 민주노동당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깨끗한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라도 그 사람이 바르지 않다면 그 사람 찍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박명호 씨보다는 송철호 씨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인구의 70%가 노동자인 울산 민주노동당이 그 어느 지역보다 탄탄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간단하게 인사만 민주노동당 송철호 씨는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 등네번의 출마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노동자 출신은 아니지만 높은 지명도 덕분에 진보정당 후보로 결정된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저희들 해방전을 해가 좀 빠짝하다가 이후에 여러 번 시도는 있었지만 다 분분이 실패했다 그래서 여기서 무언가 승리감 내지는 확신감을 주지 않고서는 민주 노동당이 제보장당으로서 좀 육성된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당선은 필연적으로 뭐 어떠한 조금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당선은 최종 목표로 주고 뭐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어, 우리 내부의 분열을 완전히 치유하고 극복해서 노동자들한테 희망을 줄수 있는, 노동자 정치 세력과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거. 이거를 좀 기본 축에 두고 선거를 준비해야 되겠다. 지난 2000년 총선에서 내부 분열로 인해 눈앞에서 당선을 놓쳐버린 뼈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번에는 내부 경선을 통해 울산 지역 민주노총 6만여 명의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경선 출마자들은 낙선하더라도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운동에 매진한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경선 결과 송철호 변호사가 300여 표의 근소한 차로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진영 그야말로 그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그리고 양심적인 어떤 지식인들 뭐 이런 세력들까지 전부 다다 다. 이렇게 합심해서 선거를 한번 치러보기는 게 처음입니다. 당선된다라면, 울산 110만, 그리고 예산이 일조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노동운동이라든가, 진보정치는 좀 비판으로서 끝났다라면, 이제 그 대안으로서 책임을 지는, 국민들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또 능력을 인정받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실험정치를 할수 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실험정치. 이 선사 여는 이후에 정당이발전가아냐그시금 되겠죠. 선거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노동당 송철호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보다 20%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에서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투표율만 높다면 그 어느 때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였습니다.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하나인 울산에서의 시장 당선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월드컵 16강을 이루는 것만큼 오랜 수고이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저, 이문옥 씨가 이문옥 나섰습니다. 부정과 폭행을 일으서 살진 사람들은 권력자와 재벌이라는 것을 이 이문호는 면얼굴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문호 후보는 지난 90년 감사원 재직 당시 재벌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재벌의 로비로 중단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었습니다. <놀람> 각장 차이의 방패와 세무 운동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부와 재벌의 담합을 폭로한 그의 양심 선언은 당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그를 구속하고 감사관직마저 판해했지만 국민들의 기억 속에 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공무원이라는 인상을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양심 선언 이후에도 부정부패 추방 운동에 꾸준히 앞장선 그가 진보정당에 관심을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회의 부정부패 없애고 지역감정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념정당 반대시 필요하다. 이념정당, 그래서 진보대 보수로 가야 된다. 양대 3명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보수야 뭐 지금 뭐 내가 봐서는 전혀 같이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정치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에 그래서 서민들 편에 서서 부정부패로부터 지금 가장 피해받고 있는 서민들, 그 사람 편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다른 이력 덕분에 그는 민주노동당의 서울시장 후보 물망에 올랐습니다. 때마침 터진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사건으로 그의 강직한 이미지는 더욱 부각됐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두터운 벽을 절감했던 가족들은 출마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음, 출마 전에는 어머니부터 많이 반대를 하셨죠. 그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먼저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음. 어, 한 명, 두 명이 모여서 굉장히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아, 시대가 아버님이 부르는구나, 요구하는구나. 아까 대통령 한거 보니까 또 봐지잖아요. 그것도. <웃음>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출마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던 <웃음> 이유는 그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오른 20, 30대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였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서울시장으로 나가서 대표단 회의에서 부터 정말 그 거짓말을 못 하기 싫어서 나가기 싫다라고 그런 이야기 이번에 진짜 거짓말을들렸지 진짜가 들렸는지, 역시는 당선된다고 하고 되거든요 그리고 기자가 물어도 무슨 소리냐, 당선되려고 나왔지, 무슨 내 프로가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번에는 거짓말좀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초반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두에 서서 총력전을 펼친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다시 한번 드높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시장 후보도 물론 검정치의 선수입니다. 정과가 있습니다. 양대 정당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의 틈 속에서 이문호 후보는 기성정치가 나은 부정부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정을 논의하고 이번 투표에 철저하게 정부 여당을 심판하고 그리고 한나라당 IMF를 불러와서 나라 경계를 망쳐먹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세요세요 이민의 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모르어요 과연 등을 보내고 와서 깨끗한 분이 있으시 선거운동 초반, 시민들의 호의적인 혹시 반응을 혹시 접한 이문호 후보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울산시장 당선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정치 16강 진출을 노렸습니다. 이은행 PD. 예. 그렇다면 결국 울산시장 당선에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송철호 후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아 당선이 유력시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울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부패특별시장이라는 구호로 전 감사관 이문옥 후보를 내세워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대중정당으로 자리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유한 PD, 그런데 선거 결과는 기대하고 좀 달랐죠. 이 선거가 대선의 전초전 양상으로 바뀌면서 그 후보자 개인의 자질은 묻혀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의 본래 의미가 퇴색하면서 민주노동당 후보들도 고전해야만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울산시장 네, 후보는 박맹우 씨였습니다. 그는 선거 초반. 민주노동당의 송철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 건설국장을 지낸 거의 가장 큰 무기는 한나라당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목소리>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송철호 후보 진영의 대책 회의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역사판에 지금 있기 때문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참이때 내가 그송 후보의 선거 운동 진영에는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민노총 시민단체도 가세했습니다. 진보 정당 후보를 광역시장에 당선시키는 일은 그만큼 중대한 과제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지율은 선거 초반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지만 모두들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들 야 이거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하다 이렇게들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왠지 불안합니다. 불안 요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6월 1일날 이회창이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급상승하거나 한나라당 대선 반환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회창이 네. 일 내려옵니다.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관적인 내부 판단과는 달리 울산의 분위기는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방매봉! 방매봉! 와, 이해찬! 방매봉! 이해찬! 방매봉! 이해찬!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선거 초반에 이어 두번이나 울산에 내려와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울산은 한나라당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이 정권이 더 이상 연장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심판론은 울산의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게다가 다시 불붙기 시작한 지역감정은 송철호 후보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모든 걸 봤을 때막 제1여당을 찍는 게안 맞겠나 싶고 저번에 교체된 됐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하길래 그래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하더 한나라당에 막한번더 소가 보자 민주노동당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오늘 이 시점까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거 초반과는 달리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선거가 진행될수록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거려가고 있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치에서 힘을 가진 한나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박맹우 후보 측의 논리가 주민들 사이에 먹혀든 것입니다. 지금 솔직 한번 인물 위주로 투표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지금. 내생각으 내 봤을 때도 물론 인물 위주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도 막상 투표 때. 선거 결과나 보나 뭐로 보나 딱 보면은 뚫린다고 30% 정도는 뭐라 본인의, 아예, 지혜진이 잘 모르지만. 아니, 제 생각에는 70%는 중앙에서 잡고 있다고 봐 그런 게 많지. 상대적으로 중앙당이나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직접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노동자들의 희망인 희망의 도시인 이 울산에서 민주노동당이 떴습니다. 송철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에 써먹던 악랄한 보수 정치 세력에서 먹던 수법을 이곳에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우려는 곧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원들에게 배포하는 한나라당의 당보에 송철호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을 실어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일부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조차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이 정당 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민주노동당의 가장 큰 지지기반인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부터 균열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거품살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나라당 북구지구당의 간부가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민의 신고가 민주노동당의 선거대책본부에 접수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금방 나갔다고 뒤따랐던 나갔다 돌아왔으니까 그 사람이 확실히 그냥... 뭐그 사람 돈 준다고 모여라 했으니까네 우리 보고.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울산 북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현대 계열사가 있는 북구와 동구는 민주노동당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생각보다 높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쪽이 북구보다 분위기더 좋아요. 북구 이러면 선언해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냉담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는 건가 그만 동구는 옛날 동구도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 했었고 처음 뜰 때는 엄청난 분위기가 좋았어 어디 갈 때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것이 깨지고 있다 98년도 때 우리가 북구에서 약 2만 5천 표 가까이 시장 선거에서 얻었습니다 그것은 투표율의 50%에 가까운 그야말로 이 엄청난 대승을 이룬 지역인데 북구에서의 이 지역 노동자들의 표를 믿고 있던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결집력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태 한나라당 운동원들이 버글버글하다. 이게 뭘니적으로 보였던 사람들도 는정고고 있어요. 노 그래 지금 이 정치 유목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민한 부분을 몇가지 실수한 것들이 있어요. 잘못했다가는 손님을 당선이 손님을 확실시되던 손님을 구청장 선거까지도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회의는 왕관을 장시간 왕관을 이어졌습니다. 왕관을 여전히 박빙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표가 집결이 된다면 뭐 저는 박빙 승부지만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표가 모이지 않으면 그것도 위험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고 서울 지역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선거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다 썩었는데 무슨 관심이 있어요. 말의국민연 정치지, 국민연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정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몰라, 싫어요. 아유 뭐 저희끼리 맨날 욕하고 선거 온다고 싸움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걸 바로 찍어요. 어떤 놈을 찍을 거예요. 어... 한번 얘기해봐요. 당신은 어떤 사람 찍을 거예요. 서로 욕하고 싸우데 누구를 찍을 거냐고. 음. 얼른 가요, 글쎄. 안 한다고요. 그냥 미나리 파 팔아서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어... 아, 그거 갈 바에 축구를 함껜더 보겠네. 나가. 네. 시민들의 무관심은 기성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안녕하세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는 네. 민주노동당이었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아니지. 심어주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 했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군소 정당 후보들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언론의 태도였습니다. TV 토론에는 양대 정당의 후보만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정책 대결로 기성 정치에 도전해 버려 했던 이문옥 후보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태도는 엄청난 불공정 그 자체였습니다. 두 분만 이렇게 그 토론을 한, TV 토론하는 을 것들이 불만이 많던데. 네, 나는 뭐환영했는데 저는 세상에 들어와서 좋다고 설했어요 안녕하셨어요? 사연하어요또 시청자들 입장에서 어, 어차피 현실적인 선택으로해서 그 집중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진 기준 아닙니까? 그건 뭐 저희는 방송 측에서 그렇게 한건또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저희들이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까? TV토론의 초청 기준은 조섭단체를 가진 당의 후보이거나 5% 이상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게 방송사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 대해서 예. 굉장히 불만 많죠. 예. 에, 그 선거 등록 전에 이미 그몇 군데서 토론을 했는데 그때 후보자가 모두 결정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제 1당, 2당 그 사람들만 가지고 토론을 했고 음. 그런 토론을 해서 국민들에게 실컷 알려놓고 그 사람들은 뭐몇 프로다 해놓고 나머지들 이제 등록한 날기준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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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준비한 글을 다읽고난뒤토론의 도중에 퇴장해버렸습니다. 그에게 TV토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선거가 후반으로 갈수록 거리 유세도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저희들 원래 오늘 집회 신고서가 5시부터 7시까지 돼 있었습니다. 제가 5시 45분에 오니까 이미, 어 한나라당 당원들하고 차가 어 정당 집회신고서 낸 장소 곳곳에 배치가 한 150여 명돼 있었고, 저희들이 떠나라고 한 시간 동안 요청을 하고, 선관에 연락하고,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집회를 신고한 <목> 민주노동당 운동원들이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운동원들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날 홍선에서 8대에서 살았습니다. 1대에 30년이면 21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어요. 대학강에 서어목하고 그런 장소에서 이 멋진 짓이야. 더 정치 발전이 겠어요 네, 저도 <웃음> 현장에 있던 한나라당 후보는 사태를 방관하고만 있었습니다. <웃음> 3 0 0 m 이내에서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지 않나요? 태학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웃음> 저는 이제. 아니 시, 그 사실만 좀 확인을. 시지부에서 <웃음> 어, 일정마차가 후보자를 저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300m 이내에서는 먼저 이렇게 집회신고를 하면 상대방에서는 300m 떨어져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있죠. 시 g v 일정에 저는 맞춰왔습니다 아니 제 질문에만 대답을 해요. 법원 시 g v 에서 이해를 하고 일정을 잡았는 가 같습니다. 당에서 잡아준 일정대로 나왔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상대방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둘러싼 운동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천천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허락된 집회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선관위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연설장 연세, 개최 장소 300미단에서는 학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학생장치를 사용한 일단 한나라당 중에 일단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한시간이 넘은 뒤에야 한나라당 운동원들은 돌아갔습니다. 확성기로 유세하던 그들의 차량도 자리를 떴습니다. 한나라당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의 이념 또한 공세 대상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동당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민주노동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격은 선거운동 기간 계속됐습니다. 지난 2000년 1월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서민의 정치를 전면에 내걸고 진보정당을 자처해왔습니다. 세상을 바꿀 민중의 힘, 우리의 희망, 연대와 평등, 해방을 위한 민주노동당 창당 대회를 선포합니다. 비록 국회의석 하나 없는 정당이었지만 노동자와 영세 상인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정책정당을 표방해왔습니다. 어... 흔히들 분단된 이 땅에서 진보정당이 가능하겠느냐.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레드 컴플렉스가 아직도 <웃음>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어,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이, 무게 있게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 국민들이 교육비, 병원비, 주택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 민주노동당을 한나라당의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그렇게 규정 짓는다면은 우리는 아, 그렇대요. 그렇다.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순순히 응하겠습니다. 투표 하루 전 민주노동당 운동원들이 울산의 한 지역 신문사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연기심? 이해가 가지 마. 아무래도 이거는 외국 보도 아니요 예?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말이 됩니까? 한나라당 한나라당 주장을 그대로 실어놓고. 그날 아침 신문에 민주노동당 송철호 후보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 했다는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선거 하루 전송 후보에겐 치명적인 보도였습니다. 영상일보에도 뭐 논란 크고 논란하는거 게... 하고 확인하고 같아요. 기자의 양심에 손을 놓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정치, 철새, 논란하고 확인이 같은 기사냐고. 에? 여기에 기자들은 양심도 없냐고요. 정치, 철새, 논란이 되는 거를 그대로 논란이라고 실었냐, 확인이라고 실었냐. 사실 보도 아니면 언론, 제 의원이 하든, 하든그 법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취할 겁니다. 그러나 언론의 양심상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사실 보도입니까? 이게? 어, 사슬 기사가 선거를 하루 앞두고 보도된 그 기사에 대해 민주노동당 운동원들은 그세게 항의하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손에 양심을 걸고 해당 기자한테 이 사실 확인을 했죠. 네, 네. 그러면 누가 썼는지도이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셨습문건을 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아 문건도 보셨어요? 아 문건 확인을 했죠그을 네, 통해서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원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신문의 편파보도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선거 시작부터 기사는 물론이고 편집에서도 송철호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투표 전날에 발표된 이 기사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치 철사라는 게 뭐야? 정치인으로서 개새끼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이거를 아니, 신문 제목으로 사랑이렇게 그러니까. 뽑아놔? 그래 조 이거. 빨리잖아 이게 기자들이 이 편집국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야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세상에 이런 신문 기사 제목이 뽑는 신문사가 어디 있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바꿔보자고 열심히 선공도하고 시민들이 번에 한번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나라편을 아주 고 조절하면 당신들 이걸 어떻게 생길 거야 양심 있음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러고 되는 거야 진짜 사람들이 피는 물이 안 나겠단 말이야. <웃음> <웃음> 아이 있으면 누구라고 한마디 말이라도 해봐. 진짜. 네, 결국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고질적인 병폐가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군요. 네. 선거 과정을 취재하면서 건권 선거를 비롯한 각종 탈법 선거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교묘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득권과 결탁한 언론의 관행을 극복하는 이런 공정한 선거 정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드러났습니다. 네, 결국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노동당도 그들이 뛰어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이근혜 PD,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거둔 성과라면 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무엇보다 제3당이라는 주의를 얻게 된 것. 그리고 매 분기마다 1억 3천만 원씩 총 2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룬 절반의 좌절과 절반의 성공을 취재했습니다. 개표를 눈앞에 둔 시각, 송철호 후보의 사무실은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먼저 방송사의 출구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송철호 후보가 6% 정도 뒤진 패배. 일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출구 조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지만 송 후보와 선거대책위원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결과를 예상한 듯 송철호 후보는 운동원들을 남겨둔 채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에서도 선거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패배였습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각축전 사이에서 이문옥 후보는 당선권에서 아주 멀어져 있었습니다. 울산시장은 한나라당 박맹우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한달 전만 해도 15% 이상 우세를 보였던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믿고 싶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진보정당 최초로 광역시장을 배출하는 꿈은 또다시 미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략적 목표를 뒀던 시장상도 패배했기 때문에 어, 내용상 패배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초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중요한 일을 도모해봤다는 라그 성과죠. 그것을 작은 계기로 삼아서 다시 또또벅또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뭘걸은 사람이 아니라 이사회 좋게 될수 있는데 그 미끄럼이 된다면 미끄럽되고지고요 나는 지금까지 한 것이 옛날 부비방식 만들 때도 그런 얘기고 나는 씨앗 뿌리고 할 사람이다. 한번짝 나아가는 거고 이제 그렇다면은 2004년도에는 많이 달라질 거다. 이거 씨앗이죠 씨앗. 서시장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약진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9명을 당선시키는 계가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모두 16개 광역시도 중 9개 지역에서 한명씩 비례대표를 배출한 민주노동당은 특이하게도 당선자 전원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된 여성들에게 비례대표 1번을 우선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정치적 성과는 그동안 지역주의와 특정인들의 정치 독점주의를 넘어 노동자, 농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 정치와 자치의 주인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자, 서민, 농민, 여성의 훌륭한 합작품이다. 이제는 주민 생활의 평등, 차별받아온 다수 주민이 참여 자치를 실현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민주노동당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국에서 거른 지지율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총 133만 표로 8.1%를 득표해 107만 표를 얻은 자민년을 제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이어 제3당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이 8%가 넘는 지지율을 얻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일꾼들의 공이 컸습니다. 생업도 마다하고 나온 노점상 아줌마들도 민주노동당의 숨은 운동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지한 후보는 같은 노점상 출신의 이영남 씨. 그는 서울 동대문갑에서 광역 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요 이영남 씨가 우리 부모보다 더 나아요.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발로 뛰고 몸으로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 다는 데까지는 이영남 씨를 위해서 맨발 보고 뛰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 노임상도 합법화시켜 앞서 설 테니까 우리 어머니 말고 아니죠. 가족들. 아니죠. 따님 아들, 예, 예. 며느리까지 다 해서 예, 예. 우리 없는 선배들을 위해서 뭉치합니다. 많이 떨어지더라도 저는 끝까지 싸워서 예, 예, 예. 우리 노동자, 우리 노점상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래시장이 많은 이곳에서 노점상으로 장뼈가 굵은 그는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 신망이 꽤 두터웠습니다. 23년 됐는데, 아, 철첨에는 오징어 지포, 그 장사부터 해서 냉차, 그리고 이제 풍바타령, 각설이탭 그리고 이제 신발로 좀, 그리고 인형, 분밤, 한 10여 가지 이상을 한것 같아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의원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노임상 시의원 나간다니까 처음에는 노임상이 할수 있나 이런 걸 의아하시는데 제가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십니다.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탄압받고 단속받고 서른받았는데 한번 시험 되어가지고 우리 노임상 부분도 공적으로 한번 가서 의회 가서 한번 쿠드라도 쳐보고 한석 준단도 요구하고 청정권 확보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아니 노점상도 대통령도 나와요. 왜 못해요? 노점이라고 대통령 아들도 뭐 대통령도 부모가 옛날에 노점인지 뭐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어서 노점이지 노점이 따로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노점이요. 네,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 어떻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고 좀 바뀌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래 대통령 한나라당 그대로 되고 민주당 그대로 되면은 그 자식들 또다 해먹을 거 아니야. 지금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이런 사람들 별로 기대 안 하세요? 기대 안 해가 그 사람들 나오는 때는 저는 찍을 사람이 없어 선거도 안 했어요. 누굴 그 찍어줘요? 그런데 여번만은꼭 찍어야 돼. 아, 좀좀 이순녀 받았으시구나. 씨는 서울 영등포 갑지역에서 네. 광역 의원으로 출마한 네. 민주노동당 네. 여성 후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생활비를 벌 작정으로 보험 설계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녀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조 설립에 가담하면서부터 그녀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어, 노동자들을 결성해서 우리 의 억울한 것을 그래도 정부나 정치인들 이런 음. 기관에다 얘기를 하면 그래도 우리 말에 기그려줄지 알았는데 음.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기관에서나 우리 말에 기그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그래도 국민이 대대수 여성들이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하면 그거에 관심이라도 가져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느 기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녀는 자신의 이름보다 소속 정당을 알리는 일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민주 노동당이 인정받는 게 더욱 절실했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이 예, 잘 사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예,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웃음> 저희 이제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은 예, 잘살아야 어? 돼, 서민이죠. 네, 비록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자라는 소리가 좀 거북하게 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아 노동이라는 이 소리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아 우리도 노동자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민주노동당이 참 우리 진짜로 이게 서민들의 진짜로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정당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에는 진보적인 지식인 후보도 나섰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부산대 교수 김석준 씨는 한나라당 중심의 선거 구도를 바꿔놓으며 부산시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평소 다양한 사회 문제에 소신 있는 발언을 해온 그는 부산 지역에서 상당한 지명도를 가진 젊은 학자였습니다. 그의 출마는 지역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룰 만큼 신선한 변신이었습니다. 정치판이 다 썩었다. 또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혐오감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인데 이걸 가만히 있어가지고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오전과 그 비판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면 진보정당이 할 수밖에 없고 또 평소에 제가 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진보정당의 필요성 이런 것을 주장해왔고 한 사람이 실제 그런 어떤 선택의 국면에 왔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뭐빚 갚는 심정으로 청대를 매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가 학교 강의실을 벗어나 현실 정치에 나서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을 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 푼, 두푼 모은 돼지 저금통을 보내주었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현 시장과 노흥을 등에 업은 민주당 후보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시장 선거에서 부산 시민들은 그에게 19만여 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총 투표의 16%에 달하는 지지였습니다. 그 국회의원 한명 한 없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우리 부산에서 19만 표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정말 진보정치의 가능성과 희망을 어떻게 올곧게 세워가야 될 거냐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걸 아주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정선 후첫 행사로 노사정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1년 가까이 파업을 하고 있는 한국 시그네틱스 노조원들이 열흘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5월 말, 한강대교 아치위에서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이 노조의 간부 역시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 중한 명이었습니다. 아, 좀... 농성하는 노조원들에게 당선 소식을 알리기 위해 찾아간 너희동안, 길이었습니다. 너희동안 다 굵고 거기서 죽어나갔단 말이야. 니네 도대체 여기가 어디, 어디까지 가야 돼 니네가. 니네가 있을 사람이야? 응? 어? 어! 입구를 막고선 경찰은 완강했습니다. 회전문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한 채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이들이 외쳐나가야 할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9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막힌 문 앞에서 그들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정말 월드컵에 가려진 이 노동자들의 피눈물 어디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노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고 되고... 죽어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정치로 나서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힘으로 스스로를 내세웠으니 정말로 이제는 이렇게 정리해고로 단식농성하면서 세상에 관심 하나 못 받고 있는 이런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정말 우리 노동자들 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8%는 진보정당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신뢰받는 정당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 길은 현실 정치의 변화를 갈망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가는 길일 것입니다. 네, 요즘 민주노동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 제3당이 되고 나서 사뭇 달라진 대접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8.1%의 선택, 그것은 결국 지역주의와 금권정치 등으로 부패한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으로서 명실공히 정책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우리 정치판에 신선한 청량제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들의 커다란 기대의 표현이라고도 봅니다. 우리 축구팀 때문에 모두가 희망을 얘기하는 요즘 민주노동당도 우리 정치판에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p 디수첩 여기서 마칩니다.